本当にくたし。こう、<音声> <行ってきました。音声> 근데? 엔드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같아. 지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지? 바른 어, 나, 여기서 는거 <목> <integr reckless> anyway, <목명> <나의> <스크� assumed motivate>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아, 안 아, 아, 바로 슛 들어갈 거예요. 네. 덮고 <웃음> 계셔야 돼요. 뿅. 나. 언니. 나 도망치다가 엎어졌어. 시체를 <웃음> 발견하고 엎어졌어. <웃음> 좋다, 좋다. 되게 온도 체크해볼까?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승용이가 제일 무서워 뭐야 이거 <웃음> 저에게 <여기다>. <웃음>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<말고> <웃음> 죄송하지만 <죄송합니다. 웃음> <죄송합니다. 웃음> <웃음> 내가 좀 그럴 수 있어. 사아 주인인가? 한 명씩 찍어까 언니, 한 명씩 찍어줄 나와. 아니 왜 언니가 나와? <웃음> 어디가? 나나 아니야? <웃음> 어, 뭐, 나도나쁘대 뭐 아니 한 명만 한 명만 너다쫓아놓고한 명만 도하주는 거냐? <웃음> 성민는 얘가 쫓아냈어 성민 일로와해 성민일로아일아 c c t 찍은거야 지금? 영상 아니에요 영상 아니, <웃음> 아니에요 <이거 웃음> 발쌓아 <쌓아두기> 하면 <웃음> 좋겠다 <웃음> 이 이어 알고 디지털 팔로어. 어 좋아. 이별, 이별 하셨나그렇렇게틀어보이지 아니,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니 언제 엄청 밝게 나요. <웃음> 아 좋아요. <웃음> 어. 남자면 <웃음> <웃음> 뭐해나어 어디야 다리 좀 이렇게 앞으로 해 하나 하나 하 카메라도 o a d e r 한번 톨클대 오지도 res 게 다뭐 날까 무서 미안해. 다 간다. 미안해. 다 사고 괜 미안해. 그 내가 렇게 나왔어. 형아 울지 마. 울지. 아무도 안 몰라. 잘했어. 마지막이었는데. <웃음> 본인 차례인데. <웃음> 어떻게 게 늘리지? 결과 불러도 궁금해. 몰로 몰리지 이거. 버리고 봐, 주영이 두고 알아서 하시면어 이거 약간 그거 아니 쓰레기통 먼저 라 잠재현 기상하지 아 쓰레기통이 왔어 쓰레기통 저거 아니야? 나통나무 저거 저기 근데 뚜껑이 닫 껴있어 뚜껑 열면 되는 거 아닌가? 아 우리 거버려라 오케이 오케가버려거어라 아, 언니 그냥, 이거 무서워 이렇게 찍었어 예쁜데? 그럼 또 가자 <웃음> 이것도 가자 근데 맞아 언니 이거 언니 오, 꽉 붙을 거야? 지퍼야? 아니 지퍼야 아 그니까요 진짜, 진짜. 아. 뭐 몰라? 몰라? 아니 이렇게 아, 쉽게 펼아 버릴까요? 줄이야. 아 이거 버려 버려 버려 버려 I d o w h a t s f 이제 손만에놓고서 찍고 싶어 아, 네. <웃음> 이거 하고 싶대 어, 어. 그냥, 그냥 먹으면 보고 싶어 맘에 들어서? 응그 음. 여자 때문에 턱써대짱 나중에 장화가 귀아숨어서누래킬 생각해야지 누구냐 한명 들어가 <웃음> 같이 숨어서 하는 거니 아, 어디 봐? 카메 참고로 뒤에 이얼좀더 나와요 이렇게 아, 어, 내가 어 너가 키가 음. 크니까 내가 맞 그거 언 아예 업혀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그거 아니야? 용 <목소리> 그게 뭐야? 뭐야 이 너무 많이 들어서좀한번 어, 네. 찾아봐줘. <목소리> 너가 뭔데? 알았어, 연 <목소리> 미안해. 미안해, 연지 내가 정말 미안해. 어, 버릴게. <목소리> 너, 헤어아혜해 혜성아. 혜성아. 혜성아. 혜성아. 혜성아. 혜성아. 혜성아아빠아 자식만 나무젓 한 100사겠죠. 자식 면역 시설 우리 비안아여간 뽀얗고. 사다 먹었어? 다다다 딴데 보세요. 다 딴데 보니까 왜날 보고